하이쿠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기달리 도장객입니다 자 이번에 좀 많이 늦은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백0 0이 확장돼서 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봄이랑 해후이 쓰이지도 않는 코인 7대제까지 다백0 0랩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지금 보면 백0 0이 무려 18줄까지 백0 0이거든요 18줄까지 백0 0이면9 0명 맞지? 자, 90명을 백렙으로 만든 해후입니다. <웃음> 자, 여하튼, 백렙의 6초 가석의 필살기, 풀업의 코스튬, 풀업의 성물 다 만들어진 7대제 도장깨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비델리, 출격해보도록 하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비델리, 드디어 칠대제 도장을 찾아왔고요 어, 전투력 측정기 코인반에게 뭐 먼저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일단 어, 구스 AI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단일기가 우선시 된다. 자, 쇠도 들어갑니다. 팍팍팍팍. 오, 뭐고 이거? 첫 턴부터 7 3 0 0 나오네요. 자, 코인반이, 야 내가 이게 비델리를 조금 기대되더라니까? 7700 나오거든요. <웃음> 이런게. 이런, 이런 딜인데. 야, 비델리 도장기 장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칠대제 도장을 제물 삼아 미친 듯이 날아오를 분위기입니다. 또 피델리 또 뭡니까? 점점 세지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스택 이 쌓이고 있습니다. 팍팍팍팍! 자, 일단 반이 필살기를 준비를 했고요. 반이 필살기 나가게 되는데 팡! 피델리 스택 좀 쌓여 가지고 수각하는데 예산만 어젠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탈 당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요게또 도장깨기에서도 어떻게 작용할지 좀 궁금한 게 소생이 붙어요. 예? 자, 궁이 갑니다. 빵 가면서 일단 죽겠지. 이건 죽겠지. 팍! 치는데 막 세리, 뭐고 1 3 6 0 0이라고 진짜 이게 무슨 웬만한 무슨 암멜 도장깨기 같은 딜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좀 약간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몸매 너무 예쁜데, 잠깐만. 이게 또, 야, 카메라 각도 이렇게 하니까. 자, 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장깨기에 코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피델리 입장에서는 뭐 코서든 뭐든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 상성이 뭐, 야, 내를 상성으로 카운트 칠해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 이 부분 상당히 큰장점으로 보이고요. 자, 29,000 나오고 있습니다. 철어락 나오고 있고 4,300. 스택 한번더 쌓였고요. 일성 빡빡빡빡. 37,000. 그 정도 딱 고정 적당하네. 어, 적당한 것 같아요. 딜 포터 다운 딜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필사기가 만들어졌고요. 삼성도 있고 필사기도 있고 피사기가 우선시 되겠죠. 자, 팡. 야, 이거 딜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다. 스쿼트는 끝날 뻔해. 36,000, 86,000 치명이 안 터지면 이 정도라는 거치명 터지니까 13만 터집북이라던데 자 지금까지 결투는 솔직히 긴장감이 전혀 일도 없었는데 요번부터는 좀 어떨지 모릅니다 코인 멀리 누나는 좀 다르거든 자, 와 이거 마페르 사기치네 야 코인 멀리 누나는 네가 조금 긴장이 되나 보네 봐봐 봐봐 뭐고? 이맞장에서 나오는 딜이 맞나? 첫 턴에 11만 꽂자보는데요 야, 이거 도장 깨기 지금 모른다. 지금 언제 페스티벌 도장까지 다 쓸어 담을지도 몰라요. 비델리. 맞장에서 굉장히 강할, 와, 끝났다. 패를 자꾸 사기를 치네, 임마, 이게. 자기 존재감을 강력하게 우리 내리 씹어주고 있는 11만씩 터집 보는데요? 그녀가 도장을 깨러 왔다. 자, 계속해서 7대 대 도장에 4번 타자. 킹이 나와 있습니다. 자, 킹이, 패만잘 풀리면 내가 이길지도 모른다. 아, 패가 어, 야, 이거, 야, 엘리야. 그래, 여, 이거 멋지게. <웃음> 매드무비 한번 찍어라. 뽁, 뽁, 뽁, 뽁. 12만 9천. 왠지 더 세게 나올 것 같았어. 어. 야, 나태킹아. 너는 지금 피델리의 매드무비에 기생양이 되고 있는 중이야. 와, 아니, 죽을 뻔 했다. 저 턴에. 자, 도장킹 출발합니다. 뽁, 끝날 뻔 했다고. 13만 4천. 와, 뭐꼬, 이거. 괴물이 나타났네, 이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비젤리 좋다는 건 지금 메타로 봐서도 알지만, 막상 이렇게 1대1로 붙여봤을 때그 어떤 체감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괴물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괴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너 씨, 갓킹 때 보자. 뭐 이런, 이런 느낌 있어야 되는데, 각킹 갓킹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이런 느낌 벌써 오지 않나요? 페스티벌 도장 작살내뿐인 거 아이가? 어. 자그 다음 도전계기로 코인다이엔이 나와 있습니다. 코인다이엔도 얼마 말랑말랑할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팬은 사기를 치지는 않았고요. 자 파파파 파키는데 45,000원 1성으로 가볍게 꽂았는데 4 5 0 0 0뭐 우세 속이고 열세 속이고 이런 게 없잖아 지금 그냥 때리는데 4 5 0 0 0이 꽃이 분다고 도도독 자1 2 0 0 0 나오고 있고요. 또 아마 세게 박힐 예정입니다. 아까보다 더 세겠지 아마 파파파파 39,000 치명이 조금 잘안 터지던데 아까보다 어, 스택은 더잘쌓였는데 치명이 안 터지면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레이지 러시 빠바박 13,000 자한번더 빠바바 번에3 스택 쌓인 상태에서 37,000 어 37,000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이 우선시 된다 그라운드 그라디우스 빠카오 16,000 자 이거 어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보자 팝, 팝, 팝. 아, 끝났구네요. 어, 아, 요거 기대운으로기대운으로한번 머리 찍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근데 왠지 견디기도 잘 견딜 것 같아. 스택 쌓이면서 멧치까지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빛 속성이, 방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 싸움이겠죠? 코인 에스카이 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투급이 와우. 비델리. 성물이 있는 코인 에스카 형보다 투급이 높다. 본인은 지금 성물이 없는데도.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그야말로 빛이 돼버린 엘리입니다. 어이, 그. 와, 이 정도라고. 와, 비델리야, 야! 우리 형한테 니가 지금 사기를 쳐, 이거?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가야죠. 푹, 푹, 푹, 푹! 77,000. 그러면서 필살기 게이지가 지금 5강. 자, 에스카이님, 어, 들어갑니다. 아, 이어 예. 노겨드리죠. 기어드리. 우르르! 어. 39,000, 39,000. 그리고 하트 계승 때문에 피도 많이 빠셔가지고 거의 풀피. 자, 비델리아, 저형 피사기는 니가 자칫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자, 코인 에스카이님 필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차지 앤 파이어가 나가게 됩니다. 필각이 우선시 되는 AI의 법칙 차지 앤 파이어. 포, 포, 포, 포, 포. 17000 나오면서 필각 시켰고요 어? 야, 이거 모른다. 야, 이거 모른다. 이래서 7대2 도장이 무서운 거예요. 개찌밥 같지만 옛날 도장인데 어떻게 됐지 몰라. 코인회스가 피 풀인데다가 어? 필살기 만든 상태. 팍팍팍팍! 자, 44,000 나오고 있는데, 코인에즈카이님이 어,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한번 나오겠죠. 1260%. 퍼 야, 이거 내가 모르겠어. 형 지금 조금 떨리거든. 자, 필각도 어차피 없는데다가, 여기 우선시 되겠죠. 갑니다. 팡. 이게,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야, 봐아 야, 현존하는 뭐, 싹 오피케가, 신케 오피케가, 안 되는데. <웃음> 와, 씨, 지렸다. 뭐, 이거는 상승발로 이긴 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뒤로 쉐리 머리를 찍어가지고 끝내버린 거라고. 멈춰! 아 이러니 에스카 이님 에스카 이님 하지. 이게 운전적 캐릭터인데, 코인 에스카가. 와, 이렇게 옛날 도장인데도 도장을 완전히 격파당하는 게잘 없었어요. 그죠? 진짜 싸 오피 신캐가 나오고, 막 페스티벌 막 신캐가 나오고 했는데도 이 도장이 생각보다 잘안깨죠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는데 코인벌리 누나가 좀 막을 때도 좀 있고, 에스카이님 제일 완전히 숨은 장이고, 그죠? 그리고 가끔 누가 막는다? 코인마멜이 가끔 막을 때가 있어요. 아! 야, 이거 남편한테 지기실래? 남편, 재산을다하면날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알려드리죠. 아! 팍! 팍! 팍! 팍! 11만 치죠? 야, 죽을 뻔 했다. 야, 남편. 바로, 아! 응? 아. 아, 죽었나봐. 이렇게 될뻔 했네. 야, 이 코인마멜아. 야, 이거 아내한테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거 내가 아니, 최선을 다했어도 못 이겼을 것 같아. 왜냐면 필사기 쓰고 나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다음 소생이 붙어서, 만약에 코인마멜이 필사기에 바로 붙어가지고, 빵! 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상상가제? 이거는 안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임마, 니가 코인의 스스깡이 좀, 그, 필각이 있거나 이랬어야, 무슨. 일발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거는 바로 쉘이 쳐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무지묵지한 괴물 비델리가 나왔는데,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인 7대제 도장을 깨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끝이 스페셜 매치가 준비되어 있겠죠? 로스트 베인 밸리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 다음 페스티벌 도전 깨기에서 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거는 자기 남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뭐, 선멜도 있겠고, 안멜이라든지 이런 남편의 다른 모습들을 만났을 때 혹시 다 이겨버리면 약간, 어? 일단 로멜부터, 로멜부터 잡고 얘기하자. 그는 일단. 자. 파, 파, 파, 파! 5만 3천 나오고 있는데, 로멜, 로멜이 이렇다니까? 자, 여기 삼성 떠가지고, 필살기 2지두칸 생성. 자, 이번에야말로, 빡, 빡, 빡! 치는데, 두 칸이 쪼그당 붙고요. 남편이 져줄 생각이 없는데, 나의 모든 모습을 상대하겠다고? 날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파, 바, 바, 빡! 3만 1 나오고, 아내가 꽤잘 치긴 합니다만는이 무지막지한 비기 필살기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들어갑니다. 팡! 주주주주주. 헐! 카운터! 예, 여친을 봐주지 않는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지금 우리 아내입니다. 내가 저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겁나 싸웠다, 게임하다가. 네, 하여튼, 약간 그런 모습. 아, 약간 첫판 딱 치고 나서 남친이 갑자기 찐으로 싸웠어, 찐으로. 어쨌든, 비델리 상당한 괴물이 나타난 사실이고요 다음 페스티벌 도장,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